사실, 그정만에 사실 그정만에 사실 해가지고 이제 단체로 이렇게, 그, 징계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우리 구역관 팀장. 반갑습니다. 말씀, 옛날 수학여행이나 원보훈련 생각이 좀 나고요, 생각이 좀 나고. 그리고 한달 5천원 만에 보였으니까 동자들들이허심탄회하게재밌는 얘기 좀 하시다가 즐겁게 노시다가 가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 그 일일투어의 슬로건은 날면 춤코입니다. 온 얼굴에 얼굴 가득히 춤풍 웃음, 배달을... 예, 예, 하면은 웃음, 웃음, 웃음, 그런 여행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만면 춤! 야, 가다가 맛있는 데서 차나 한잔 하라고 너무... 맛있는 타이백 감귤로 착즙한 그저저저 맛있으니까 꽃수 고 가면서 음. 술 깨라고 감사해 드겠습니다아 그거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고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니세요안녕하세하세요하하고하는 그런 아, 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음. 요야, 오늘 이 순간 요요가 오로지 나잡수을 위해서 그변을 하서 하고 그렇지. 그다음 너를 그래겠습니다. 나를 위해요. 가자. 위하여! <웃음>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하이 아, 거까요알니다 예. 그 내가 내번구어가있고니다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 가자. 아, 그렇게 해서 황무지에 나무 심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계 제일의 산림국가가 됐습니다. 어디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네. 그리고 세조에서 가장 잘사는 몇날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깥의 시련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 것 같습니다. 예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하지만 사람 이살수 있는 조건 과 함께 사람 이살던옛 흔적 을갖추고 있는 점, 현 재는 야용으로이고 있는 흡 연소 악도, 그러나 삼 성상 에 방울 있습 모습, 검섬은사 강절 벽는 가운데 4 개의 회심 부리에 뚫어져 있 어서 거기 서도 차용 당섬 에도 철 에서 살리 있을 법, 검의골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마주 스 신전 을 연상 켜 는데, 이거 배가 속력을 줄인 거 보니까 굴 안으로 들어갈 모양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들어가는 굴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해상 날씨가 좋고 저희 선장님 기분이 좋아요. 한 번씩 들어갑니다. 입구 안쪽 벽면 전체가 돌기로 높이 아, 30m 마치 그 신린장을연상케합니다 남쪽 석굴 내부로 지니고 하면 고개를 드시고 천장을 보는데 천장 마의 모습이 원진 모양 범진 껍질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산 단면 이곳만 돌기둥을 한번잘라놓듯이 주상절레 단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상절레 단면 참정을 <목소리> 이루고 있는 곳은 <목소리> 전세계 여기 이곳밖에 없어요. <목소리> 전세계 <목소리> 이균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안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은 <목소리> 어떻게 꼬시하가죠굴레구에서 <목소리> <블랙에서는> 물도 떨어집니다. 범선 <목소리> 정상의 생물이 흘러납어져서 백년수란 귀한 약수물로 여자분들 기분이 좋고 남자분들 거시기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거시기에 좋으세요. 마스크 내리고 입 벌리고 백년수 받아드세요 다름은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입 크게 벌리고, 아! 아! 이제는 홍산과도 닮았다고 해서 치마섬이라고치마섬 정상 부분에도 빨간색 선이 있고 그 위쪽으로 국지 구시가발 전권에 가서 하나씩 일단는 장군석 장군바위의 모습도 보여주는 가운데 왼쪽에 계신 분들은 구경되세요. 왼쪽 보세요, 저학승 네, 고자왈라고다 아,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자왈, 자왈. 어, 어. 아, 실것 같은데? 네, 곶은 저희가 큰 숲을 얘기를 하고요. 자와는 가시덤불하고 바위가 막 얽혀져 있는 곳을 얘기를 해요. 곶과 자와는 각각 제주어로 다르게 쓰였던 말인데 최근에 이제 연구하면서 이두 말을 합쳐서 곶자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곶자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용암지대에 만들어진 숲, 용암숲이라고 설명을 하면 거의 대부분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는 고자리라고 부르는 지역이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저도 육지에서 살다가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는 그 한상수 맛이죠 한상수라고 네, 관광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고자리라는 말을 처음 듣고 거기만 고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고자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었고, 이곳은 뭐 용암수피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곳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제주도의 그네 군데 지역을 보시면 제주도에는 여린 이들이요빈 꼬리 딱새하고 뭐 팔색조라는 그런 희귀한 철새들이 살아요. 새들이 아름답고 우리 새끼들이 또 새끼들이 다크면 또겨울이또 따뜻하다. 몇달 동안 대외해서 밖에 안, 안 다니겠어요. 그래서 어. 좀 양해해 주시고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